안녕하세요 돈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을 매우 매우 불안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도 3년씩이나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땅따먹기 전쟁, 즉 영토 전쟁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경제 전쟁으로 변화되었고 가장 큰 타격을 미국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경제와 투자 시장을 매우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공부해보고 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도 3년이 걸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100년 동안 세계 주요 전쟁 33번 가운데 평균 기간, 각 전쟁마다 평균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었느냐 32개월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되었다는 건데 평균, 특히 러시아 구소련 포함 러시아가 관여된 전쟁의 경우는 총 9번인데 평균 38개월, 3년이 넘죠. 평균 3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관여된, 직접적으로 관계된 전쟁이고 평균 38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불과 몇 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3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러시아든 미국이든 이 전쟁이 시작될 때는 서로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재물이다. 애초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망명정부까지 폴란드에 구상하기도 했죠.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오랫동안 저항할 줄을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토 동맹을 확인하고, 즉 나토의 결집을 더 강화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를 파괴해서 러시아가 다시는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없게 망가뜨려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1대1 구도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미국의 의도였죠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그닥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대리전쟁을 하더라도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개전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자극을 했으므로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던 빌미가 역으로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무슨 의도로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러시아는 내 땅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명분이죠. 즉 이유없이 남의 나라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얼떠덩떠 아는 이야기였지만 또 며칠 만에 이길 수 있다. 수도, 기후를 비롯한 점령 다할수 있다. 그게 조기 성전을 자신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 러시아, 푸틴 아직도 살아있어. 제국의 부활을 꿈꿨죠. 동시에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겠다. 저지하겠다. 이런 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여니까 양쪽 다 오판, 미국과 러시아 다 오판. 왜? 영토전쟁이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전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었죠.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욕,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러시아의 외국의 주요 기업들 다 철수했고 이번 일로 통해서 러시아의 무역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신뢰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는 엄청난 경제 타격 지금 받고 있는 경제 타격이 아주 미미 별것 아닐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버티고 있다. 자 미국은 타격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급망이 깨지면서 물가가 급등했죠. 또 경제 금융이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교란되어 있죠. 나포 나토 내부에서도 정쟁이 장기적으로 가니까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자 이런 쪽들은 실리 추구 실리 추구에 대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면서 바이든의 어도대로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장기가 되니까 내부 분열도 생기는 조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도 예컨대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경제적이유또 인도네시아는 영토 관련 뭐 분쟁 등등에 관련돼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 러시아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 않죠. 어,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연대가 강화되는 효과,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중국 경제에 어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당량의 다급한 행편.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러시아와 공산주의의 패권을 두고 은근히 갈등,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이번 일로 통해서 오히려 연대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또 연대를 구축하게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판의 결과로 지금 안고 떠안고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추락했죠. 더 문제는 11월달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자막에서도 러시아가 오판, 결과로 얻은 것들은 작고 미국은 뭐셀수 없이 많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 결산 해보면 미국은요 이런 것은 많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중간 결산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도 많이 잃었죠 대외 이미지 손상 경제 타격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의 경제 타격은 버텨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러시아 경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얻은 것, 신냉전을 부활했습니다. 그죠? 신냉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존재감이 아주 작았던 러시아가 신냉전의 축으로 등장했고, 동시에 영향력을 과시했다. 즉, 제국의 부활, 영향력, 신동맹 자, 이런 것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간결산하면 미국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엄청 많다 뜨구나 11월달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미국 다급한 미국 출구 전략을 시작했는데 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0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6월 10일이니까 엊그제 이야기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한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니들이 자기의 자국을 방어할 충분한 준비도 국력도 안 되면서 개인 전쟁을 젤렌스키 누가 초래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임을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또 러시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 180도 달라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출구 전략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가장 손쉬운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바로 무기들이죠. 무기 공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공급을 했다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지금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무기가 없다 자 무기를 좀 빨리 공급해 달라 그런데 요구한 것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계속 부족하고 전황이 불리해지고 동부전선에서 사실상 계속 장악을 당하고 있는 행편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러시아의 어도대로갈 수밖에 없는 행편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지배를 사실상 용인하겠다 무기 공급을 점진적 축소해서 그 대신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로 제한해서 점령해라 왜 그래야 러시아도 애초에 그 전쟁에 대한 명분 즉 아무런 죄도 없는 한 국가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영토였던 동부 전선 동부 지역을 우리가 확보한다 우리 땅으로 확보한다 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한 이야기이지만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종식 기대감은 무럭무럭 싹 터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미국의 양심 문제인데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신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아마 여름 이내에 조기 종전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되고 그때는 경제와 주식시장, 투자시장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우리도 여러 가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당장에는 말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명분을 선택할 것이다 침략자를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때는 조기 종전은 물 건너간다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결국은 미국의 양심인데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것인지 돈 파는 가게 커뮤니티에 오시면 제가 설문을 달아놓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그 생각을 나누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동파는각의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올려놓았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도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